요한일서 5절에서 10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때 나를 헤릴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간건 하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 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늘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마음이 두려워 떨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늘 기쁘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니 아버지 나의 마음이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늘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더욱더 거룩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입을 크게 열고 주님 담대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부어주실 것을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